네, 안녕하세요 창업통 t v 김상수 소장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틈새 아이템 어, 제가 직접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어, 오늘 찾아간 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 2번 출구 앞입니다 어, 보이시나요? 김밥집 위 고수의 운전면허라는 간판이 보이는데요 2층 매장이 아니고요, 3층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격표가 있고요. 야 운전면의 채점 기준 매장 안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 시뮬레이터 앞에서 열심히 운 운전 면허 연습을 하고 있는 수강생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호에서 제일 운전 잘하는 애 사인도 보고 있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정 속도라네요. 아 여기는 면허 시험장에 맞게 기능 시험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주행 코스를 연습하고 있고요 면허 시험장 마다 코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면허 시험장에 맞게 코스를 직접 연습하고 있는 모습이구요 매장 매니저님이 직접 수강생 분들에게 이렇게 직접 교육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예 자동차 모습하고 똑같은 시뮬레이터 아주 재밌는데요 이 사업 어떤 사업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업통 김상수장입니다. 예, 어, 창업통에 찾아가는 창업 아이템쇼 앞서 화면 보셨죠? 어, 저도 정말 신기했던 예, 실내 운전면허 연습장. 이 아이템인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야늘 힘들고 어려운 아이템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이 불황 속 틈새 아이템으로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쭉 알아보니까 공정에 등록된 브랜드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수의 운전면허라는 브랜드를 발견을 했고요. 직접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개인 매장을 그리고 본사의 본부장 역할도 하고 계시는 고수의 운전면허 박성민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실내 운전면허 연습장 창업의 A to Z 직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웃음> 이야 정말 저는 이 아이템 쫙 보고 와 정말 되게 재밌다 이거. 네. <웃음> 요즘도 저는... 거의 뭐 연간 200만 명이 응시를 네. 한다고요? 음. 맞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예, 예. 평, 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예, 예. 나와 있는 수치적, 수치상으로는 예, 예. 어, 이제 평균 음. 206만 명 정도가 <웃음> Wow. 네, 지금 응시를 그러니까 하고 있고요. 응시가 200만 명인데 200만 네. 명이 다 따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웃음> 네. 네, 아까 200만 명을 응시하는데 네.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가 한 37만 명, 올해 상반기까지가. 네. 그러니까 보통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60만 명 남짓이 따더라고요. 네, 네. 이거를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운전 면허 학원에서 따는 수요가 있고. 음. 지금 오늘 소개 드리는 실내 운전 연습장에서도 자격증을 따기 위한 충분한 네. 연습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은 면허시험장 가서 보면 되고 네. 연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격취득까지 갈수 있다 이 부분인데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빠르게 공정인사이트도 한번 봤는데 공정위에는 고수의 운전면허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건데 이야, 문제는 좀...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직접 수강을 하면 합격률이 높습니까? 아, 굉장히 높죠. 어, 아, 그래요? 네. 일단 네. 이유는 간단해요. 예, 이유는. 기존에 일단 학원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예. 평균적으로 10시간 정해져 예. 있고요. 맞아요. 기능시험이 4시간. 예. 그리고 도로주행 6시간 시간씩의 패키지로 어, 운영이 됐었어요. 그리고 거예요. 막 80이었어. 막. 그렇죠. 어. 예, 가격 부분도 70에서 80만 어. 원 정도로 학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예, 예.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절반 가격밖에 안 되지만 맞아요. 예, 차이점이 있다면 10시간의 절반 음. 가격이 아니라 음. 3개월 동안 합격 무제한반이라고 해서 음. 예, 만약에 중간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합격을 못 하시더라도 예, 추가금 없이 어. 연습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맞아요. 최근에 음. 제 우리 딸이 사실 이걸 했기 때문에 우리 딸 보니까 35만 원에 15시간을 계약을 했는데 네, 네. 제가 거금 35만 원 입금해 줬어요. 네. 그랬더니, 바로 땄더라고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웃음> 맞습니다. 아니, 야, 음. 야, 야, 어떻게, 야, 무슨 게임 연습장 음. 하더니 그걸 따니 음. 되게 대견했어요. 네,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음. 부부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충분히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연습하고, 네. 그런 다음에 면허시험 가서 보면, 네.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시스템이란 얘기죠. 그렇죠. 조금 어. 더 보태자면, 예. 저희는 이제 한 시간 동안에, 예. 어 실제 도로에서 뭐 우회전 좌회전 연습을 한다든가 예, 예, 어 기능 시험에서 음. 이제 가장 어려워하시는 음. 부분들이 주차가 있는데 자 그런 주차를 연습해 볼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요. 맞네한 시간 동안에 어. 한세번네번 정도 이용을 음, 해 보면 음. 예, 많이 이용을 한 건데 예, 예. 저희는 이제 다시하기 버튼 한 번만 어. 누르면 <웃음>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안 되는 부분을 될 때까지 연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어, 그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아까 지금 영상 보셨듯이 음. 직접 그 승용차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 그러니까 모니터가 짝 음. 입체로 세 개가 이렇게 그렇죠. 있어서 전면, 좌우측 네, 이렇게 보는 네. 네. 효과가 딱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요 운전 핸들도 똑같더라고. 네. 네. 실제 현대모비스에서 나오는 제품을 그렇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러면 그래서... 창업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야 이거를 제가 직접 제가 저쪽 분당에 있는 매장 그 다음에 네. 지금 천호동에 있는 매장 제가 직접 보니까 네. 야뭐 인테리어도 돼 있고 그 다음 심지어는 우리 빌딩에도 운전면허장이 있었어요 아, 제가 이거 방송 라디오 방송 한번 소개하면서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네. <웃음> 야. 거기는 저실명 운전 20평도 안 되는 아주 좁은 공간에 따닥따닥 음. 네 따닥 개가 있는 이런 것도 봤고, 반면 네. 고세 운전면허는 기본한 25평 30평 정도 되더라고. 네. 그래서 적당히 좀이 시뮬레이터도 떨어져 있고 휴게 공간도 조금 있고 음. 사장님 이렇게 사무 보는 공간도 있고. 네. 예, 이래서 이걸 창업 시장으로 보면 먼저. 음. 우리나라 이 시뮬레이터 매장이 제가 포탈에 찾아보니까 한 130개인가 노출되던데 네. 지금 매장이 한그 정도가 많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노출 안 되는 곳까지 하면 한 200여 곳 200개.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개고 네.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고수의 운전면허라는 이운전 운전 연습장 브랜드와 네. 그 다음에 타 브랜드 내지는 타 연습장하고 네. 가장 큰 창업자 입장에서의 이점, 경쟁력, 강점 이런 거 뭐예요? 구... 창업을 할때 기준으로 저희는 처음부터 음. 어, 인테리어며 음. 그리고 뭐 교육 매뉴얼 오케이. 그리고 뭐 여러가지 운영 노하우라든가 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이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예,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아 그래도 브랜딩이 돼 있구나 이런 느낌을 네, 받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시스템 운영 시스템에전 핵심은 야 이건 교육사업인데 저는 이 생각도 들었거든요 <웃음> 네. <웃음> 그런데 교육사업은 사실 아니죠. 좀 아닌데 그러니까 네, 시설업과 네. 사실은 그래도 교육이니까 운전 교육 네, 어이두 가지 역량이 있다면 이두 가지 관점에서 창업시장을 좀 바라볼 측면이 있겠다. 10개 아, 네. 네. 생각도... 매장 중에서 이 창업, 우리 창업통TV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첫째, 그 20명의 점주 분들은 잘 먹고 삽니까? 이거거든요. 네. 25평 정도에서 1층이 아닌 지상층에 올라가서 네. 오픈을 하면 4, 50명까지 확보하는 데 드는 기간이 네. 일반 학원들은 한 6개월 걸리거든요. 아, 영어학원이나 음. 이런 데는 네네. 지금 운전 학원 같은 경우 오픈과 동시에 음. 네. 한 50명 정도까지 확보하는데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어 일단 이게 이슈 사항이 좀 있는 게요. 예, 예. 어 코로나 때 이제 한참 심했을 네, 때 맞아요. 오픈을 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음. 어두달 정도가 안걸렸다것 같아요. 그래요? 네. 했던 천호점 같은 예, 예. 경우에는 뭐첫 달부터 매출이 어. 그 2000에 올라가요. 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아... 냈었기 때문에. 와, 그러면 50명 네. 그 이상이란 얘기인데 네.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대학생들이 학교를못 가면서 네, 네. 운전면허 따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는 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그럼요. 매출이 2000일 때 그러면 지출은 얼마야? 이건데 지출은 음.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 아닙니까? 네. 그럼 고정 지출의 첫 번째는 월세. 네. 어, 보통 1층이 아니니까 2층에 20평이니까 월세는 100, 200, 300, 얼마 정도? 한 봐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음. 150 정도 들어가고요. 월세 150. 네. 네. 그 다음에, 인건비는 2,000 정도면, 사장 한 사람하고, 네. 직원은 몇 사람 정도 있어요? 어, 직원은 일단 한 분만 계셔도, 한 명. 충분히 운영가능합니다 그러면, 문여은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오전, 이제, 9시. 9시부터, 9시까지. 아, 9시, 9시. 네. 근무하는 직원이면 요즘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250은 줘야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럼 250 정도 직원이면 네. 임대료 150, 인건비 250, 400이에요. 네. 네. 전기세가 전, 이제 네. 평균적으로 한 40만원에서 5 0만원 정도. 4 0 40, 정도로, 예, 많이 40 50. 많이 나와요. 전기세 40, 50. 야, 그러면 450. 그 다음에 나머지 유지 관리비 하면 그냥 관리비 100만원 잡으면 되겠네. 네. 뭐, 그렇죠. 네. 150. 그럼 정리하면, 네. 월세 150, 인건비 250, 400, 마케팅 비용 200, 음. 그럼 뭐, 저, 어디야, 650, 네. 거기다가 유지관리비 100, 750, 네. 800을 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딱 보니까. 네. 그럼 2000 매출일 경우 1200인데, 와, 1500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저는 그냥, 문제는 아까 지금 전체적인 총 투자 비용 이제 그런 관건인데, 네. 기계한 대당 가격,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어, 대당 가격이, 음. 어, 한, 이제, 4천 정도 들어요. 어, 예, 예, 예. 네, 4천만 원 정도가 들고, 예. 어, 이제 네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 예, 예. 사실 20평 남짓한 곳에 이제 저희는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다른 비용보다 사실 이제 기계의 비용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아 그러니까 음. 지금 4대를 기계값 뿐만 아니라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네. 4천 정도로 네. 책정을 해야 된다 네, 네, 그렇죠. 그러면 4, 4, 16, 1억 6천 정도가 맞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네, 선수끼리 그런 얘기 말고 순수 기계값이 얼마냐고 지금 물어보잖아 어. <웃음> 기계값을 <웃음> 그래서 딱 하면 납품가 기준으로 우리 정보공개서에 신청된 가액이 어. 기, 대, 그, 대당 네. 대당 내가 사실은 저 홈피 열심히 봤어요 네, 네. 홈피가 2,500이라고 돼 있더만 네, 그 정도 <웃음> 그러니까, 네. <웃음> 2,500 정도인데 <웃음> 아 지금 이게 업,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아, 아마 조금 한 200만 원 정도는 추가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2700 그러니까 다 하면 궁극적으로 기준평수 25평 네. 20에서 25평 기준으로, 4대 정도 기준으로 보면 1억 6천이 점포 빼고 들어가는 비용. 그렇죠. 그럼 네. 점포 비용은 뭐 1층에 들어갈 리는 없으니까. 네. 권리금 음. 있는 매장 들어갈 리 없고, 음. 음. 20평 정도라면 그냥 보증금 싸면 천, 비싸면 삼천일 어. 것 같은데. 네 예, 보증금만 2천이면 되겠네. 어, 크게 잡아도 그 정도는. 그렇죠. 예, 여유 충분, 충분하죠. 충분하죠. 네. 그러면 다 해서 한 1억 8천에서 정말 크게 하도 2억, 좀 줄인다면, 음. 아, 1억 6천에 플러스 점포 비용이니까, 최소 1억 6천에서 1억 8천 정도까지도 한번 노크해볼 수도 있는 투자 볼륨이야. 그럼 1억 8천 정도 투자했을 때한 달에 천만 원이면, 야, 이건 뭐 1년, 야, 이건 뭐야, 뭐 1년 3, 4개월이면 투자 원금을 다 뿜는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그럼 이쯤에서, 이 사업이 얼마나 갈것 같아요? 어... <웃음> 이게 창업자들이 제일 궁금한 얘기예요. 네. 이거를 아니 이거 한 달에 천만 원씩 내가 육십 60... 야 앞으로 십 년이면 그럼 야 연봉 천 일억 이천에 야 이거 십년 동안 이렇게 뭘 벌... 벌고 살수 있어요? 음. 일단 라고 돌직구로 음...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어 백프로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를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음, 음. 일단 중요한 건 운전 면허 아, 시험 그렇지. 체제가 완전히 없어지... 나라에서 변하거나 없어지지 어, 않는 이상은 어. 아마 지금 학원 같은 경우에 음. 어, 저희가 이제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차량 그렇죠. 유지비도 계속 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서울에 작년에만 음. 벌써 큰 학원 두 곳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맞아요. 네. 예, 뉴스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어, 앞으로 이제 실내 운전 연습장처럼 음. 이렇게 어, 이제 인건비나 그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고 아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쓸때 저는 깜짝 놀랬던게 네. 우리 센터장님이 본사의 본부장님 역할도 하시면서 또 개인으로 직영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더라고요 <웃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웃음> 사실 오늘 뵙자고 했던 게야 우리 창업통TV 이 창업 예정자 분들에게 직접 점주 입장을 좀 대변해 줄수 있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아이 그 의정부에 매장이 있다면서요. 아 네네. 의정부 무슨 동이에요? 의정부동에 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동이 네. 의정부역 앞 아니에요? 네. 한 3분 아, 정도 거리에 있을 때. 아 거기에 네. 맛있는 파스타집 있는데. 네. 거기에, <웃음> 거기에. 아 그럼 의정부역 네. 거기는 몇 층입니까? 지금 현재 3층입니다. 3층. 네. 그거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이제 올해 응. 코로나 딱터지 크게 터졌던 3월 달에 어? 네. 딱 오픈을. 이야 <웃음> <이런 걸> 정말 <웃음> 이 이 선수들은 늘 위기는 곧 기회다 라는 음. 게 실천하신 분이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야 코로나 위기에 오픈한 네. 이 신규로 지금 그러면 3월에 오픈해서 지금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네. 야 지금 만 7개월 지금 운영 하신 건데 네. 7개월 동안 평균 매출액이 2000은 됐나요 1500 정도 평균 어, 봐야 되나. 예. 이상은 매출이고요. 네. 네. 매출이?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평균 네. 1,500. 네, 1500. 어, 근데 1,500 어서 저는 반 50%로 가져가도 한 달에 700은 떨어진다는 네. 얘기니까. 네, 재밌네요. 음. 야, 그래서 아니, 우리 박선태 장님은 본사에서 급여도 받으시고 <웃음> 야, 또 매장에서 한 달에 700씩 버시고. <웃음> 야, 인생이 지금 완전 꼬히기 시작한 2020년 코로나 시대네요. 네. 오히려 이 위기에 예? 정말 좀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표정 보이시죠? 이거 이 표정 자체가 <웃음> 야, 정말 야, 위기 속의 기회 찾기. 늘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가져온다 이런 걸 직접 실천하신 이런 상황이시라는 생각이 어, 들었고요 PC방 같은 시설업, 노래방 같은 시설업도 음, 가장 큰 위험요인은 내가 50평으로 오픈했는데 옆에서 100평으로 오픈해버리거나 음, 네. 똑같은 50평이라도 완전 럭셔리하게 오픈해버리거나 음, 네. 아니면 심지어는 꽃미남을 안쳐버리거나 음, 음, 이러면 쫙 어차피 한정된 수요가 글로 갔는데 네네. 지금 이런 운전면허 학원은 그런 경쟁 업체가 주변에 오픈함으로 인한 위험 요인 이런 건 없습니까? 어 일단 저희는 그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네왜 예, 예.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어, 평균적으로 매해 응시하는 인원은 음. 계속 소요가 있다라는 예, 거죠. 그런데 예, 예. 대부분 아직까지도 한 80% 이상이 음. 아마 학원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인지도 자체가 실내 운전 연습장 아마 주변에 물어보시면 음. 그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맞아. 아직까지는 많으신 음. 상황인데 음. 그 동네에 그렇게 자꾸 생길수록에 음.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보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 쪽에 아. 젊은 층의 사람들이 실내 운전 연습장에 대한 어, 인지도나, 어, 이해도가 더 높더라고요. 예, 아무튼 오늘, 저기, 보수의 운전면허, 이런, 대그 실내 운전면허 연습장 사업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고요. 창업통TV는 이런 차후 창업 여정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런 내용을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아이템 A2Z를 꼼꼼히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